소개팅이 처음이라서 떨려가지고 원래 어떤 일 하세요? 저투 e 하고 싶어요 네? a s s p 자꾸 요즘 외롭다고 맞아요 저 외로워요 노래를 부르 u 노래를 u l d wear up. But I 요 a 아저 e r y very, very, very, very, v e r 왜 꼬셔? 방 y 이 e r y v e r 공격과 사랑. 난 사랑이 공격적인 남편이야. 아, 아니 왜 앞에 비어있나요? 유진이 고대할 것 같았어. 떤 남자한테 하고. 좀시켜한사람 않을까요? 아좀 좋아요. 나, 나도 본 적이 없었잖아. 아. 미안해. <웃음> 새로운 남자 보여주세요. 진짜 새로운 남자랑 맺을 줄라고 물어봐야 하고. 네. 그전에 유진이가 연습을 해야 지 않을까. 아 연습. 아. 안 하는 것보다도. 하는 게, 게 낫다. 낫다. 그래서 유진이 소개팅 연습. 네네네. 아이 사람들한테요? 네. 아, 몰입도가 조금은 있어요. 아 네. 네, 제라스제 몰입도가 안 생겨서. 아 저희는 너무 이제 됐죠? <웃음> 제가 지금 저답 코치 올리는거아요 됐어요. <웃음> 킹받아. <킹마다>. 유설호가 <웃음> <웃음> 너무 알걸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. 네. <웃음> 네. 근데 이 컨텐츠 원래 중요한 컨텐츠 아닌가요? 주노 형 장가가자 컨텐츠. 왜 여기 있어요? 장가, 장가 갔어요? 아 그냥. 이렇 거지. 장가 못 간다. 아. 들안 되겠다 하고 그냥. 그프로젝트 취소. 이름은 이렇 유진이가 자꾸 요즘 결혼을 하고 싶다고. 어 진짜야? 아근서 아, 31살 이후로요. 지금 몇 살인데? 저 27이야. 고신에 어. 곧 4년 남았네. 아, 만나요 그때 결혼하지 않을까? 이런 얘기를 해 맞아 맞아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경험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. <웃음> 결혼은 안 되는데. <되네. 웃음> 아니. <웃음> 경험담 오히려 너가 너, 경험을 했잖아. 소유팅 경험담 있잖아. 소유팅 경험담은, 있잖아. <웃음> 소유팅 경험담은 있죠. 아, 저이 사람한테는 안들을래요노하우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아니죠? <웃음> 수소문을 해서 소개팅 한대연잘해주시고같 음 네. 오셨습니다. 그렇죠? 뭐? 그렇지 않아요? 예. 네. <웃음> 아두이 아는 분이군요. 아, 아, 네. 아.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오른착 해봤자 어쩜 수술해서 촬영 전 스케치를 다해 놨잖아요. 그렇더라고요. 그런 컨셉트 <웃음> 네. 아직 우리 100% 리얼리티. 아, 아, 네. 아, 아는 아사람이어고 아, <웃음> 별로 생각지가 않네요. 아요 예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카메라들과 아는 손길 잠깐만 부탁드립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섭입니다. 반갑습니못 아 말려. 앞머리가 보이나요? 그러니까. 술이 탱글탱글 난데요 무슨 의미예요? 입술.. 입술이 탱글탱글.. <웃음> 입술이... <웃음> <입술이 탱글탱글한 웃음> 호빵하시다고요? 아니 광이 난다고요. 이케 이케 이 이게 뭐 하는 촬영이죠? <웃음> 공격적으로 해도 공격적으로, 공격적으로. 그래? 야, 공격과 그래. 사랑을 확실하게 알았지? 알았어 그게 소개팅의 핵심이고 네가 <웃음> 오늘 해야 하 <하는> 일이야 응. <웃음> 그런 웃음 아니야 너무 가벼워 한 조각 <웃음> 표치 한 조각 <정도만 같이 웃음> <한 수만. 웃음> 아, 맛 하면서 나 스스로도 다시 이렇게 <웃음> 표시해 <웃음> <그렇게 웃음> 아, 뭐 사실 여친분있으시다고 했는데 아, 네. 아 정말? 음, 연습으로 딱이네 딱이네 딱 표치를 다 끝나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. 그래서 모니터 네. 준비했습니다 아, 어. 저기가 시키는 대로 해주셔야 올바른 소개이될수있겠아 아, 이거 그거예요? 아바타 소개팅? <웃음> 인사 어떻게 할지 염동이 한번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자 요렇게 하고요. 네. 아이렇게 아, 아, 네. 아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? 아 시작한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요. 아, <웃음> 런 느낌으로. 어, 네. 오케이 오케이. 자 그러면 소개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. 자 주선자. 갑시다. <웃음> 아 그러면 시간 잘 보내고 난 어유. 저... 네, <웃음> 금 벌써 이렇게 돼? 한 30분 있다가 올게. 먼저 얘기 나누고 있어? 아 예. 아 예. 네? <웃음> 저거 <저건> 뭐야? <웃음> 아 많이 어요아안다아시시 예, 예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, 그 <그럼> 혹시... <웃음> <웃음> 왜 웃으세요? <웃음> 아 너무 미모가 뛰어나시네요. 네? 예? <웃음> 미모가 뛰어나셔가지고... <웃음> 아 원래 그래요 <웃음> 아 혹시 아픈 보이세요? 예? 아픈 보이세요? 아 보기 싫어가지고 안머리가 <웃음> 아, 길어가지고 아, 네. 물어봤어요 저녁 식사하셨어요? 아니요 밥못 먹었어요 같이 식사하러 갈까요? 지금요? <웃음> 네네 <웃음> 저 진짜 밥못 먹고 배고프거든요? 아, 지금 지금 가시죠? 저기 메뉴판 좀 주세요 아네네 네, 고르시면 돼요 아이 고르세요 저는 아무거나 다잘 먹어갖고 아, 아이스 아메리카 노 이거 밥집 아니에요? 카페에요. <웃음> 저는 저... 소주 3병. 그러면 <웃음> 아, <최근에> 술을 먹는다고요? <웃음> 소주 3병 드세요. 저도 소주로 하겠습니다. 저희의... 아, 뒤에 지금 뭐 메시지가 나오고. 아, 저를 무슨합니 어딜 보시합니 아니, 보셔야죠. 아니 또 시키고 싶은 게 있는데. 네. 저기요, 저희의 단계를 발전시켜 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시킨 거야. 어, 그 시켜버렸네. <웃음> 발전을 시켰네. 술먹는거 아니죠? 아, 아니에요. 얼굴 되게 빨개셔가지고 아, 소개팅이 처음이라서 떨려가지고. 원래 어떤 일 하세요? 저 키스하고 싶어요. 네? <웃음> 다으섬. <웃음> 제가 원래 이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, 네. 너무 떨려서 막 꼴스가 많이 튀어 나왔어요. 예, 혹시 나이가 아니요.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31살이요. 아, 31이요? 네. 아, 저 저는 둘이에요. 생각도. 아, 요 네, 빠른 년생이 가지고. 아 음식 나와 가지고 제가 잘라 드릴게요. 이거 원래 보통 남자 가는 하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, 대가 배려심 네. 있으시네요. 아. <웃음> <웃음> 아있어요 야채만 주신 거 같은데. 아, 아 저는요 네? 예? 저, 저요 저, <웃음> 저안 아, 저 주세요. 아, 아. 아. <웃음> 한번더 주세요. 아, 네. 아, 빵. 나 이거 안 한다 했지? 내가 <웃음> 이렇게 될줄 알았어. 몰입이 뭐안 돼. 이런 소개팅 도움이 진짜... 너무 안 돼요 피드백을 주셔야 죠아 그럼 아 이입이 안 됐다. 네입이안 아, 됐다. 아저 이입을 하려고 했어요. 했는데 그 상황들이 이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. 난 진짜 뻔뻔하게 하려 그랬거든. 음. 아 그럼 잘했어 잘했어 음. 잘했어. 그러니까 음. 그 상황들이 나오지만 네. 소개팅 다운 질문들을 본인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 그냥 속속... 오케이 오케이 피드백 아, 감사합니다. 소빈님 어떠셨어요? 솔직히 말해도 돼요? 네. 네. 정신병 걸린다. <웃음> 소개팅했는데 나같은 사람이 나오면 술먹여가지고 죽이고 그냥 집에 갈것 같아요 아, 아, 아, 술 마시고. 아, 집중이 안 돼가지고 와,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받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. 대화를 주도를 아안 했기 때문에 자꾸 미션만 하시고 아 죄송해요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니까 진짜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는 걸 너무 보이지 않았나 아좀 섭섭 섭섭했다 네, 좀 역시 역시 조섭 네. 역시 아. 조섭 섭섭 섭섭했어? 조섭 섭섭, 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그 아. 섭섭. 발음 조심해야 돼요 발음 조심해야 요 잘못 말한 것 같은데 2 차로 한번 해볼까요? 진짜 할수 있어. 난 진짜 사랑에 노력하는 사람이야. 그럼 음. 우리도 미션을 좀. 또 흐름을 타자고. 너 너도 그냥 얘기하고 싶으면 아, 얘기하다가. 오케이 오케이. 우리가 알아서 아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두 번째 상황입니다. <웃음> 야 이렇게 또 너희들끼리 또스위팅시간으 되게 좀미안하긴 한데 저번에 너희들 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. 아, 너무... <웃음> 많이 있었어. 진지한 대화들을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어. 아휴 <웃음> 나또 전화 와가지고 나한 스무 분또 있다가. 지금 <웃음> 막. 항상 이 시간에 전 전화... 저. <웃음> 어, 수 왔어, 요 저번에 제가 사실 소개팅 그 하기 전에 술피 먹고 와가지고. 재정신... 아, 술 드시고 오셨거요 네, 맞죠? 네, 네. 제 정신이 좀 아니었어서 오늘은 좀 다를 거예요. 오늘은 술 시키지 맙시다. 그럼. 아, 좋아요, 좋아요. 그, 거, 짓말이에요 <웃음> 뭐가요? 웃기려고 네. 해봤는데, 진짜 믿으실지 몰랐어요. 아... 어, 식사 오늘은 하셨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식사 뭐 무슨... 오늘도 안 하셨어요? 네. 저기요! 바르시게요. 제가 또 누구 굽는 걸잘못 봐가지고 한 겹살 4인분 주세요. 많이 먹어야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저희 여기 히터 좀 틀어주세요. 아, 아, 아 감사합니다. 고기가 나오자마자 가이질를하시네아 제가 제가 갈아드릴게요. 소 <웃음> 애기야 드세요. 애기요? <웃음> 여기요. 아, 여기요, 드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또 아빠 하려고? 어? 아니 또 먹여주는 거 좋아해가지고. 아네. 아, 맛있다. <웃음> 뭘 자꾸 자르시는 거예요? 김치인가요? 아네 이거 김치. 김치 구워 먹으 주는 거 맛있다고.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<웃음> 김치 구운거 맛있어요 좀 드세요 제가 사실 이러는 게 오빠랑 같이 있어서 너무 설레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걸스 설레요? 네그 보통 남성분 볼때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하세요? 얼굴요 <웃음> <웃음> 성격 안 보세요? 아 성격도 보죠 어. 다 봐요 아니 근데 근데 조섭님 보시니까 보시니까요? <웃음> 얼굴을 보니까 네네. 얼굴도 작으시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눈썹도 가지런하시고 코도 높으시고 뭐한 10점 만점에 8점 정도? 뭐이 정도면 괜찮네요 합격이에요 당신이 뭔데 날 판단해요? <웃음> 제, 제 남자친구로서 합격입니다 저 이런 표정이 좀 섹시하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? 제가, 제가 평가해 드릴게요. 나갈래요. <웃음> 야, 야, 야, 야, 아,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어떠셨어요? 본인이 지금 오, 많이. 확실히 전부 다 좋아졌어요. 오, 오. 어떤, 어떤 점이, 어떤 점이 좋아졌죠? 질문도 그렇고 이제 대화의 좀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. 음. 음... 유진이가 이제 다른 남자분들이랑 소개팅을 할 거잖아요. 네. 주고 싶은 팁 같은 거 있다면 또. 근데 솔직히 좀 제가 주... 팁이 없는 게 네. 뒤에 서 가서 잘 만나면 되지 않아? <웃음> 아 이렇게 따라란 따라란 탄성을 해 버린다고.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솔직히 안외롭죠나 솔직히 외로워. 어떤 부분이요?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사랑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이 네, 없어요. 그럴 때 외로움을 느끼죠. 음, 외로워요? 형도? <웃음> 아니야. 아니, <웃음> 사실 왜 네가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. 아, 나 솔직히. 아, 힘들다. 소개팅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. 나는 그게 오히려 귀여웠어. <웃음> <웃음> 나 그게 <되게> 100점이었어. 저어울리는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싫지는 않았다. 상황극 마무리해 야 줘. 상황극 마무리 좀해줘 어, <웃음> 아, <그럼> 하루 종일자로 <웃음> 계시네, 그죠? 삼인분 시켜가지고. 아. 어 야. 아, 어 기다렸지? 어, 왜 이렇게 늦게 어, 왔어? 대화 어, 어. 잘 나눴어? 응. 어, 어. 어, 어. 그럼 어떻게 피스할 거야? 어? <웃음> 아니야 아직. 아. 아. 다 먹었으면 가자. 아 그래. 아, 아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아, 가자 가자. 뭐야 둘이 사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루어질 <이러실> 수없다면내 누구도 <웃음> <웃음> 이루어질 수없다